다음으로는 이제 용머리였습니다이 친구도 이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막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진짜 확실한 거는 개체들이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영가씨가 느끼기에는 아이 숙주몸에는 있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이 친구 안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식의 제왕이죠 리오코를 한번 엉덩이를 담가 보겠습니다 어우. 다른 나라에 이제 육식곤충에서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우선 시작도 하기 전에 우선 사마귀한테 한 마리가 나왔고 안 나옵니다. 야 이거 사마귀만 특 특수, 사마귀만 특수적으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어쨌든 오늘의 실험.